양악수술은 어떻게 보면 은 그러니까 외적인 거로만 성형적인 부분으로만 하는 수술은 또 아니잖아요 어, 그럼 기능적인, 기능적인 부분과 성형적인 부분 기능이 우선 있죠 사실은 네. 저희 페이스라인은 소형과 말고 치과가 같이 있는데요 음. 사실 말씀하신 도 것처럼 어, 양악수술은 이 수술의 기원이 부정교합을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치아교정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의 모든 과정에 치아교정과, 교정과, 교정과 전문의와 그 협진이 되게 중요하고 페이스라인, 성형과 치과처럼 굉장히 오랫동안, 저희 한 20년째 지금 협진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의료진에 대해서 오랫동안 협진을 하는 것도 수술의 결과가 좋게 나오때 돼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의 상태까지 이렇게 예측을 해주시는 건지 이렇게 다 입체적으로 뭐가 뭔가... 그렇죠 예, 시뮬레이션 때 예전에 치과에서 미리 시뮬레이션 같은 거볼수 있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수술 계획을 세울 때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수술 저기 수술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어 당신 어,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수술 할 사람이 날짜가 잡히고 수술을 할때 사랑한 치과 원장님이 같이 모여서 수술 계획을 세우는데,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여러 번 해봅니다. 그래서,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보고, 저렇게도 세워서 해봐가지고, 여러가지 결과들 중에서 가장 최적이 뭔지를 골라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, 그 노력한 결과 끝에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, 또그 계획에 맞춰서 한치고차도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. 뭔장님을 믿어요? <웃음>